해외 선물을 떠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저도 그랬고 다들 해선이든 국선이든 옵션이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들어와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그만두게 된딱 하나의 이유는 땅통을 여러 번 차서도 아니고 빚이 많아져서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도 아니었습니다. 되려 그런 때는 더욱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해져서 열심히 분석하고 매매했었죠. 저는 결국 파생판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벌수 있습니다. 아니, 운 좋으면 몇 달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사연이 실패자의 녹두리일 뿐이고 나는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누구는 실패의 과정을 이미 겪고 안정기에 들어섰다며 몇천, 몇억을 벌고 있는 분들도, 1년 아니, 한달 후에는 저의 실패 사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몇 시간 만에 2천만원, 천만원, 500만원 등셀 수도 없이 많이 따봤습니다만, 매매를 계속한 결과는 늘 0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개미들은 다 똑같습니다. 파생판은 결국 도박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끝이 나는 해외선물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카지노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수조에 이르는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해외선물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몇년 지켜본 분들은 알겠지만 알파고가 진화하듯 세력들은 더 강력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잡아 드쇼하는 온웨이장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개미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들의 의중을 갈수록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성기의 타이슨과 어디 초등학교 대표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초딩 선수가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과 구조가 이러한데 매매기법이니 신법이니 원칙이니 초딩 선수는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타이슨과의 경기에서 0.5초만에 진 것은 오직 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 조급했다. 아니면 저기 건너편 유명한 고등학교 복싱 코치님에게 나이트 훅을 잘 치는 기복을 배우면 되지 않을까. 다 저의 일이었기에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지만 매매에서 이길 수 없는 까닭을 자꾸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 할 때는 답이 보이지 않다가 객관화 시켜보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땄을 때 그만두면 되지 않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다짐해 봤습니다. 하지만 땄을 때더 따고 싶은 것이 본성이여 잃었을때 복구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해선을 하면서 도박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도박의 재미 때문이 아니라 땄을 때더 따고 싶어서 베팅하다 오링돼서 나오고 다음날은 전날 꼰걸 만회하려고 전당포에 차맡기고 다시 가는 겁니다. 땄을 때 잃었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스스로를 진짜 죽이고 싶도록 원망도 해보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복싱 유망주는 눈 가리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고한 인간의 본성까지 초인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답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세월들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전참고로 해선을 시작하며 가족과 친구를 잃고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몸 건강과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나타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정신 건강까지 잃고 현재는 수억 원의 빚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용돈벌이나 해보자고 시작했던 일이 평범하고 친구도 많았던 밝은 성격의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는 고작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시적의 증권회사도 다녔었고 해외 선물을 시작하면서 시중에 나와있는 책은 다 공부했으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트 분석 기법 연구까지 다 해봤습니다. 아직도 해선이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르고 어디 방송 보시면서 게임하듯이 만만하게 하시는 분들은 꼭 독약을 먹어야 죽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며 제발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괴롭고 통한스럽지만 남아있는 빚을 갚을 길도 막막하지만 이제라도 모니터의 숫자에 울고 웃으며 호비했던 시간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짓눌렸던 심장에 통증과 불안과 초조함이 가시는 듯합니다. 결국 이 도박판에서 땄을 때나 잃었을 때나 전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못했을 때 불행한 매매 중독자였을 뿐입니다. 단한 분의 해선 동료분들 중에서라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저와 함께 손잡고 떠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시부를 드러내는 글을 쓴 것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심신의 건강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